아직도 넌 설레고 있겠지 심심해서 걸어본 전화에 지금도 기대하고 있겠지 미안해 널 만날 생각은 없어 Hey baby 이런 내게 다가온 너 너가 진지할까봐 괜히 걱정되잖아 hey baby, 너는 모르겠지만 아, 사실 잘하 생각은 없어, <목소리> 없어 <목소리> oh, 이모연락 하루종일 기다리게 하고 싶어 Hey baby, 이런 내게 다가온 너 니가 21번 피니 You're just on the world 단지 외로울 뿐이야 딱 이대로가 좋아 Oh boy You're just on the world 지루하는 거야 너가가이 대신 Oh boy You're just on the w o r Oh boy You're just on the w o for for 감